안녕하세요 닥터 설레임의 강정원장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의 주제는 모공입니다 그 어려운 모공 모공 모공 상담을 하다 보면 은 많은 분들이 오시는 경우가 첫 번째는 약간 좀 피부가 번들번들 하면서 피부가 약간 좀 거칠어 보이는 경우 두 번째는 자주 만지다 보니까 좀 약간 거기 있는 부분이 울긋불긋 얼룩덜룩해요 그런 색소에 의해서 좀 모공이 더 부각돼 보이는 경우도 있고 세 번째는 아무래도 이 피지가 많으면 은 많은 분들이 자주 만지게 되니까 그것 때문에 피부가 콕 찍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네 번째는 좀 피부가 푸석 푸석하면서 좀 약간 모공이 넓어져 보이는 크게 한네가지 종류로 제가 진료실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저희가 뭐 화장품으로도 좀 피지를 좀 줄여주는 거 얼굴을 좀 반듯반듯하게 해 보이는 진료실에서 할수 있는 경우는 약물적인 요법도 있으니까 뭐 레이저나 그런 시술을 이용해서 탄력도 주고 피지를 줄여주는 그런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주로 하는 시술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다는 걸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도 뭐 다른 피부과에 가서나 아니면 화장품을 선택할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이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가장 크게는 사실 피지 분비가 많으면 모공이 길이 넓어져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모공이 이제 고민돼서 병원에 올 정도라고 하면은 꽤나 사실 피지 분비량이 많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실 이 실키 모공 주사 단독만으로는 아무래도 좀 효과가 좀 부족한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주로 피지샘을 좀 수축하면서 열을 좀 가해주는 알레그로라는 레이저를 좀 같이 이용하면서 모공 축소를 하고 있어요. 너무 많은 사람은 아니고요. 내가 봤었을 때이 정도로 컨트롤할 수 있겠다라는 피지 종이를 하루에 내가 한두세장 정도 이용한다라는 분들은 주로 이제 알레그로 같은 그런 레이저를 모공 축소에 같이 병합을 하고 있고 근데 그거보다 정말 많 좀 피지량이 많으신 분들도 있어요 뭐코 성형을 하거나 그런 분들 보면은 피지가 급격히 많이 증가할 때가 있긴 하긴 하거든요 뭐 아그네스 고주파 같은 시술을 이용해서 을 실키 모공주사 같은 시술을 병합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아까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모공을 자꾸 만지게 되면은 거기 있는 부분이 얼룩덜룩 해지면서 모공이 더 두드러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XLV라든지 실펀 같은 걸 이용을 해서 제가 치료를 하고 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엑셀브 v 가 적합하신 분들도 있고 어떤 경우는 실펌이 적합한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실펌은 고주파 시술인 건데 걔는 약간 탄력도 주면서 모공도 수축해주고 홍조를 잡아주면서 약간 의 피지도 줄여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약간 연령대가 있다라든지 홍조가 있다라든지 그런 분들에게는 실펌이라든지 실키모공사를 이용해서 을 모공치유를 하고 있습니다 흉터성 모공이 있는 경우에는 많이 만져서 피지량도 적은데 이런 분들은 저희가 단독으로 해서 실키 모공주사를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실키 모공주사는 안티에이징 주사로서 점진적으로 나아지는 그런 방법이에요 실키 모공주사 방법은 병원 오픈할 때부터 진짜 한 10년 11년 동안 저희가 이용해 오고 있는 치료법인데 흉터 치료 했던 치료법이거든요 근데 그걸 하면서 모공이 줄어들었다 뭐 탄력이 좋아졌다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단독으로 이제 떼서 실키 모공주사라는 네이밍을 해서 저희가 지금 쓰고 있거든요 좀 얼굴이 푸석하고 좀 그로 인해서 약간 모공이 넓어져 보이는 경우는 올리지오라는 고주파 시술을 이용하기도 하고 스칼렛이라는 고주파 시술을 이용하기도 하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쉐펌 같은 것도 이용하기도 합니다 이 다양한 레이저 장비들이 있는데 사실 모든 사람들이 피부 타입이 다 달라가지고 딱 하나가 적합해요 라고 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상담을 하면서 저도 정말 얼굴을 면밀히 관찰을 하고 거기에 적합한 시술을 하면서 개인에게 맞는 치유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내가 만약에 피지가 많으면서 모공이 넓다 라고 하시면 피지를 줄여주는 거 하고 안티에이징을 하시는 게 맞고 근데 나는 얼굴이 울긋불긋하면서 좀 모공이 넓어 보인다 라고 했었을 경우에는 약간 좀 미백에 도움이 되는 제품과 그리고 약간 안티에이징이 도움이 되는 제품을 결합해서 쓰시는 게 맞는 거고 나는 푸석하고 좀 약간 탄력이 떨어져서 모공이 넓어 보인다 라고 하면은 사실 화장품 하나만으로는 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럴 경우에는 요즘에 디바이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좀 부지런하다고 라 하면 매일같이 이용하면은 그런 부분도 홈케어로 모공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화장품으로만 약간 좀 피지를 좀 많이 잡긴 어려운 분들도 감옥 있어요 약간 피부염이 생기기도 하고 원치 않게 어쨌든 좀 자극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뭐 피부과 시술을 받아보는 경우도 있지만 먹는 약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를 활용해서 좀 공 축소를 하는데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맞다. 진료를 하시다 보면은 모공 치료는 몇번 정도 해야 효과가 있나요? 라고 문의를 많이 하시거든요. 사실 모공 치료는. 사실 하면 할수록 더욱더 좋아지는 요법이긴 하긴 하는데, 언제까지 할순 없잖아요. 경험론적으로 보면은, 한 최소한 세번 정도 받으시면은, 모공이 크든 작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아무래도 흉터가좀 많은 사람들은 모공 튜를 한 번, 두번 해도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한세 번째쯤 됐었을 때, 한 4, 6주가 경과한 시점에 내원하셔서 보게 되면은, 어, 모공이 조금 좁아져 보이고, 결이 좀 매끈해졌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저는 최소 3회 정도를 권해드리고 그래도 사실 많은 사람들이 뭐 5회, 10회 이렇게 연속적으로 하시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나 모공 치료가 끝났는데 이제 내 모공은 영원히 축소가 되어 있냐? 그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나이가 들어가기 때문에 모공이 또 넓어지긴 하기는 해요 어쨌든 좀 유지요법을 하는 게 좋기는 하기는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한 3개월마다 한 번씩 유지요법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모공치료라는 거는 한 번에 끝나진 않고 좀 유지요법이 필요하다는 걸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절대 안 되는 거 아니라는 거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 되셨나요?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